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회 2009년 9월 27일날 기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는 이제 215쪽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위치하여 데이터의 처리 속도 차이를 줄일 때 도움이 되는 장치를 물어왔습니다.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위치에서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줄일 때 사용되는 장치 뭐라고 합니까?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 출력 채널 어, 채널은 CPU 대신의 출력 장치를 관리 감동하는 프로세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겠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한 계산에 의 주소를 정하는 방식을 물어봤군요유 유어, 유어 번지 실제번지를 계산할 때이 프로그램 카운터와 PC라고 하죠. 명령의 주소 부분, 오퍼랜드라고 하죠. 명령의 주소 부분이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계산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주소 이정 방식이라고 불렀죠. 기억하시고요. 3번 문제. 다음에 이제 계산 결과를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연산을 보니까 이진수의 연산을 했네요. 1이 이렇게 다섯 개고, 여기다 뭘 더했나요? 01011. 이렇게 더하라는 연산이죠. 이진수의 연산이죠.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1과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0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자리올림이 하나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 1, 1, 1 더하면 뭐가 되죠? 이진수 연산이니까 1이 되고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 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되죠 0이 되면서 자리올림이 이렇게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1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 1, 1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1이 되고 자리올림 하나 발생하죠 1이 되죠 1, 1, 2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0이 되고, 여기 자리 올림이 이렇게 하나 발생하는 거니까, 앞에다 그대로 1 이렇게 쓰시게 되면, 1, 0, 1, 0, 1, 0. 이렇게 있는 몇번 정답? 1번을 정답. 이렇게. 이진수 이준, 연산은 자리 올림을 계산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동시에, 예,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을 물어봤죠. 채널은 이제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가 분동하는 프로세서인데, 이 중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채널은 뭐예요? 멀티플렉서, 디플렉서, 레지스터, 셀렉터 중에서 뭐죠? 자, 그렇죠? 멀티플렉서. 이거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고 속도가 느리죠. 그 다음에 셀렉터 채널은 이제 고속이면서 한 번에 한 가지, 한 개만 연결할 수 있었죠. 이두 가지 비교 아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으러고 했군요. 자 컴퓨터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컴퓨터의 작동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뭐라고 하러냐 물어봤죠? 스플링, 배경처리죠. 버퍼링, 출력장치와 기억장치 간의 속도차를 보완하는 명이죠 인터럽트. 버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죠 버처 메모리는 자 그러면 컴퓨터 얘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틴을 우리가 뭐라했습니까 인터럽트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을 보시면 되겠고. 자, 6번 문제에 보시면 기억 장치에서 일권의 명령을 받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 명령을 이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스터로 받죠. 봤죠 뭡니까? 명령 리스터 주산기 저장, 인덱스, 뭘다 보러 보셔야 돼요? 명령, 인스트럭션, 레스트로 다 물어보셔야 되겠죠? 명령, 레스트. 저장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6값을 8진수와 2진수, 6값을 8진수와 16진수로 표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8진수로 표현할 때는 몇 자리씩? 세자리씩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몇 자리씩? 네자리씩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 자리씩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세 자리, 세 자리,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세 자리, 그 다음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묶어주라는 얘기죠. 밑에 다시 한번 써보죠. 그래서 보니까, 1, 0, 그 다음 뭡니까? 0, 1, 0, 그 다음에, 1, 0, 1, 그 다음 뭡니까?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2진수를 8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 자리씩 이렇게 묶어주라고요? 이거 세자리씩 묶어주시면 되죠. 세자리씩 묶어주시면 되니까 가슴치로 따지면 이게 뭡니까? 1, 2, 4에서 0이 되는 건안 쓰면 되니까 2와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3이 되고 이것도 역시 1, 2, 4에서 1, 4 더하니까 얼마죠? 5가 되는 거고 이것도 1, 2, 4에서 어떻게 합니까? 2만 있으면 되죠. 또 1, 2, 4에서 2, 4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 8진수는 6253, 6253, 6253, 6253. 그 다음에 이제 3 아니면 4번이다르겠군요 16진수로 표현해 봅시다. 지금 110. 그다음 뭐였나요 010, 101, 0 이제 이렇게 놓는 데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를 16진수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는몇 자리씩 묶어줘라. 네 자리씩 묶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1, 2, 4, 8, 가전치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8, 2, 1, 더하면 이게 얼마인가요? 그렇죠. 11이죠. 11은 우리가 16진수에서 우리가 뭐로 표현했나요? 12A이고 11은 뭡니까? B 아닙니까? 이거 B네요. B. B.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합니까? 4자리씩 묶어주라고 그랬죠? B. 4자리, 이거 얼마입니까? 1, 2, 4, 8이죠. 8. 8과 2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0은 16진법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뭘로 표현했나요? A로 표현했죠. 이렇게. 네, A로 죠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4자리죠. 네 4자리 네 묶으면 1, 2, 4, 8. 4, 8도 하면 뭐가 되나요? 12죠. 12. 12는 16진법으로 표현할 때뭘로 표현했나요? 그렇죠. C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C 이렇게 표현하니까. 6, 2, 5, 4. 그 다음에 CAB 이렇게 있는 몇번 정답? 4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진수를 8진수로 표현할 때는 몇 자리씩 묶어줘라. 이렇게 세자리씩 묶어줘라.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몇 자리씩 묶어줘라. 4자리씩 묶어줘라.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2항 연산에 해당하는 거. 2항 연산이라는 게 뭐야? 입력이 2개. 출력이 하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2항 연산이라고 했죠. 컴플리먼트, 앤드 로테이트, 시프트이 중에서 향이 2개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앤드 AND, o 뭐 사치 연산, 다하고로코포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하 연산자였죠. AND, o 이런 것들. 다음은 2번입니다. 9번에 다음 질문은 그 블록화 레코드에서 블록화 인수, 블로킹팩턴을 물어봤죠. 블로킹팩턴가 뭐였나요? 이 IBG와 IBG 사이에 있는 모에게스 논리 레코드의겠수니까 이건 뭘다 물어보시겠습니까? 3으로 보셔야되고 10번에 불대수의 정리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자 여기서 틀린 건 뭡니까? 1 플러스 A는 A다. 1 곱하기 A는 A다. 0 플러스 A는 A다. 0 곱하기 A는 0이다. 뭐가 답입니까? 1번에 답이죠. 1 플러스 A 이건 뭐가 되죠? 이거 1이 되죠. 왜냐면 1은 항상 1이라는 얘기고 a 은0 아니면 1이죠. 1, 0, 5가시키니까 1이 되고 1, 2, 1이 되죠. 이건 항상 뭐가 되죠? 결과값이 1이 되니까 1 플러스 A는 1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랬죠 정답 1번. 1 1번 문제 보시면 원격지에 설치된 임출력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변복지 장치, 스캐너, 단말 장치, XY 플러터, 뭐죠? 원격지에 설치된 임출력 장치는 단말 장치, 터미널이라고 했죠? 단말 장치,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터미널 이렇게 보죠. 단말 장치, 터미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그다음에 12번에 다음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처리 속도 가장 빠른 거 그랬죠? 직접 주소, 간접 주소, 즉시 주소,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모리 참조를 하지 않는 방식은 뭐야 명령의 주소 에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되는 즉시 주소 이건 메모리 참조를 0이죠. 한 번도 하지 않죠. 이미디 e d i a t e 이게 답이죠. 3번 정답. 13번 정보검색 엔진에서 and와 not 같은 연산자가 사용되는데 이 연산자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and와 not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연산자.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대수 이렇게 불렀죠. 1번이죠. 그 다음에, 14번에, 다음 진리표 같이 연산이 행해지는 거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언제, AX1, AX, X2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인데, 언제 1이 되죠, 출력이? AX1이라든가, AX, X2가 다 1, 일 때만 1이 되죠. 이게 무슨 게이트인가요? 그렇죠. 엔드 게이트죠. 예, 논리곱이자엔데 2번입니다. 15번에, 다음 논리, 다음 논리회의 논리식을 물어봤군요. 자, 여기는 이제 오화 게이트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플러스라고 표기하고 쓰라고 그랬죠 그럼 요건 A 바죠, A 바. 밑에 거는 뭡니까? B 바죠. 밑에 거는 뭐예요? B 바죠. 여기 이제 뭐로 연결되 있죠? O화로 이렇게 연결되 있죠? 이렇게 O화로 연결되 있는데, 이걸 앞에다 또 전체적으로 부정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등모르간의는 법칙에서 A의 부정의 부정은 뭐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합은 뭐로 바꿔줘요? 이렇게 고부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부정의 부정은 B가 되니까, 몇 번이 정답? 1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다음 회로에서 결과가 1, 즉 불이 켜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각각 어떤 상태의 값을 갖는가라 했어요. 여기 전구고요그 다음에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A라든가 B스위치 다닫혀있야면 불이 들어오죠. 직렬로 연결되는 되니까 3번 연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명령어의 구성에서 연산자부가, 즉, 이 오피 코드가 몇 비트란 얘기예요 이게 OP 코드가, 그렇죠. 여기 오피 코드가, 오피 코드가 있고, 뒤를 우리가 뭐라어요 오퍼랜드, 번지부죠. 여기 오피 코드가 몇 비트? 3 비트다. 주소 비트는 몇 비트다? 5 비트다. 이 중에서, 컴퓨터의 명령어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최대 몇 가지 능력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죠? 이건 뭡니까? 오피코드 가지고 병력의 가질수는 오피코드 를 가지고 결정되는 거니까 2의 3승에서 뭐죠? 8에서 8가지를 현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문제죠. 그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입출력 장치의 동작 속도와 전자계산기 내부의 동작 속도를 맞출 때 사용될 레스터 뭐라고 했습니까 버퍼 레스터라고 했죠. 1번 정답. 19번 연산의 입력 전화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 명령어 형식, 뭡니까? 그렇죠. 어, 여기서 3주소죠. 3주소는 연산의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죠. 영주소는 예, 자료가 연산이 스택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주소는 뭡니까? 누산기 구조죠. 그 다음에 2주소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죠? 원래 값이 이건 어떻게 되죠? 2주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값이 보존이 안 되죠. 이렇게 특징을 하나씩 알아두셔야 되죠. 원래 값이 보존이 안 되죠. 정답 4번. 그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R S 플립 플롭에 로해서 R이 1이고 그다음에 S가 1이다 출력 결과 물어봤죠. 저희 R S하고 여러분들이 그다음 뭐예요? 이 JK 플립 플롭의 입력과 출력 상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해설측을 보시면 R S 플립 플롭은 세코 r 리셋 단자가 있을 때 예, 셋셋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1로 세팅이 되고 리셋의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형태고 셋과 리셋의 신호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전 상태 불변, 노 c h 지 변화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셋과 리셋 단지 동시에 불이 들어오면 뭐가 되나요? 부정, o 얼로드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뭘 물어봤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뭘 물어봤죠? 어아이과 S가 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허용하지 않았죠. Not allowed. 부정이죠. 답입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t 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드 찾으라고 그랬군요 1번에 정보 전달 및이사 결정도구 다 그렇죠. 2번에 컴퓨터링에서 계산과 관련된 작업을 쉽게 처리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3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하다 4번에 정확한 데이터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자 뭐가 틀렸나요 3번에 계산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이용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프레드시트 라고 불렀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불러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번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메인. 도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른 거 그랬어요. 도메인이 뭔가요? 즉,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메인이라고 불렀죠. 1번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23번에 SQL 명령을 사용하여 구분할 때, 다음 중 성격의 나머지 색과 다른 거 그랬습니다. Create, Art, Drop. 이건 뭐예요? 데이터 정의어죠이세 가지는 뭐라고요? 데이터 정의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d d l 이라고 불렀고, 인서트는 뭡니까? 이 데이터 조작어, 조작어죠. DML 중에 하나죠. DML, 데이터 조작어 중 하나니까. 성격이 다른 것은 데이터 조작어에 당하는 DML에 해 당하는 인서트를 답으로 보셔야죠. 4번 니다 입사번 문제 보시면 SQL 검색 결과에, 검색 결과에 대한 레코드의 중복을 제거하게 사용되는 명령어. 중복을 제거하고 표시하겠다. 일단 어떤 옵션을 썼나요? 그렇죠. d 스팅 t i 라는 옵션을 썼죠. d 스팅 t 중복을 제거할 때쓴 옵션이었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5번에 정렬할 때 사용되는 저 알고 그랬죠. 정렬할 때 우리가 뭘 쓴다고 그랬죠. 오더바이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 이 정렬과 같은 정렬을 알아두실 때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 정렬할 때 우리가 그 옵션이 있죠. 옵션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오더바이 할때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ASC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DSC, 요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6번에 스프레시트에서 반복되고 규칙적인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해서 처리하는 기능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트, 분석, 매크로, 데이터베이스 뭐라고 그랬죠? 매크로라고 부르죠. 정답 3번이죠. 그 다음 27번 문제 보시면 스프레시트과 가장 거리가 먼거렇군요 1번에 데이터 연산 결과를 사용자가 다양한 서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번에 입력된 자료 또는 개선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작성한다. 3번에 동영상 처리 및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4번에 특정 자료의 검색 및 추출 및 정렬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동영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이게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영어로는 d b 라고 그랬죠. DB 입문과 거리가 뭔가 그랬습니다. 1번에 시스템 문서화의 표준을 정해서 시행한다. 2번에 복구 절차와 무결수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번에 일반 사용자의 고급 질의물을 저급 디밀로 변환한다. 4번에 시스템의 감시및 성능 분석을 한다. 그런데 틀린 건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에 일반 사용자의 고급지림을 저급DM으로 변환하는 것은 DBMA,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예,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의 부재를 명시로 표시하겠어요. 사용하는 특수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널. 아무것도 없다.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봤죠. 그래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널. 또는 이제, 널 밸류.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널 밸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널, 널 밸류. 같은 얘기예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s q l 문의의 의미로 가장 올바른 거있습니다 Select, 별표, from, 사원. 사원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는 거니까 몇 번을 정답? 네,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2번 정답.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밑에를 잘 보시면 되겠군요. 밑에를 보니까 t h i s made up control unit 이것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제어장치와 arithmetic and logic unit 이게 뭐요 연산장치죠?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로 구성된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앙처리장치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Central processing unit 이게 주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죠?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CPU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보기는 인육스에 어떤 작업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VIDE, e m a c s 다 봅니까? 인육스사용은 이제 편집기를 나타내죠. 4번 정답입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의 단축키 중 활성화된 창을 닫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사용되는 단축키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뭐가 답입니까? r t f 4번 답이죠. 네. 정답 3번입니다. 3.4번 문제 보시면 도스에서 별도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커맨드 컴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을 경우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커맨드 컴에 올려져 있는 명령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항상 주교역 장치 안에 상주된 명령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명령어 이렇게 보셔야 되죠. 1번 연결입니다. 3.5번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웃하는 파일을 선택할 때와 이웃하지 않는 파일을 선택할 때 키의 나열이 순수로 올바른 것 이웃한 연속된 파일 선택할 때는 뭐 눌렀나요 우리가 그렇죠 네, shift 눌렀죠. 이웃하지 네, 않는 비연속된 파일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눌러야 되니까 4번은 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DOS에서 DR 명령은 현재 디렉토리와 파일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 옵션 중에서 하위 디렉토리까지 나타내겠다 하위 디렉토리 지금 뭐야 서브 디렉토리죠. 뭘, 어디까지 나타나야 되겠다? 서브 디렉터리까지 표시해주는 옵션 그러니까 뭘다보려 보셔야 됩니까? 서브니까 DIA 슬래시 S. DIA 슬래시 P는 이제 화면, 화면 단위로 끊어서 보여줬고요. 슬래시 W는 이제 한 줄에 파일을 다섯 개씩 보여줬죠. a 는 이제 파일의 속성별로 보는 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에 윈도우 9 8의 찾기 메뉴에 지정하신 형식이 아니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파일 속성, 파일의 크기 포함하는 문자를 파일 형식 드크링인데 여기 파일의 형식, 파일의 작성자. 파일의 속성, 뭐, 읽기 전용 파일을 찾아라. 이런 것들은, 음, 없습니다. 옵션에, 찾는 옵션에 없습니다. 1번 전달입니다. 38번에, 자,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딘지 확인하겠다. 작업 디렉토리 경로 확인하겠다. 그럼 뭐썼었나요 pwd. 이렇게 썼죠. rmdir은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고요. change mode는 파일의 소유권을 분양할 때 우리가 썼죠. 1번 전달입니다. 39번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 q n 배치 배치 처리고 나와 있죠 문제 중에 카드 리더 같이 어떻게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어, 카드 리더 같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하죠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터액티브 리얼타임 프린트 프로세싱 그다음에 배치 프로세싱 이게 뭐야 배치 프로세싱이죠 예좀더 한번 몇번자번 이렇게 담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시니까 도스에서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 뭐라고 했습니까 체크디스크라고 했죠 체크디스크. 이거 똑같은 명령어 뭐죠 스캔디스크죠. 조금이세요. 체크디스크, 스캔디스크 다 뭐하는 거죠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디스크 검사 명령어죠. 정답 1번입니다. 41번. 영스에서 파일의 내용 화면에 보여지는 명령어 뭡니까. RN, c t MV, TYPE. 이건 토스, 토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유닉스에서 파일을 볼 때는 캐시라는 명령을 쓰자. 이렇게 보시고 아래 부 이제 파일 삭제하는 거고 MV는 이제 이동할 제이때 쓰자. 정답 2번. 42번 먼저 보시면 윈도우 8에서 새로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실행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러그 앰플렉 자동인식 기능이죠. 3번 정도입니다. 43번에 m 2구8에서 도수를 실행시켰더니 전차변모드로 도구들이 보이지 않아 불편하였다. 도수의 창모드로 전환할 때는 번뭐 눌러야 한다? 알 l t e n t e 눌러셔야 되죠. 4번전답이군요. 4번전답. 4분정답. 입 44번에 이 시스템은 쉘이를 명령에서 사용하는데 쉘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시셀그 다음에 번셀, 콘셀 세 가지죠. 시스템셀을 없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전답. 그 다음에 시셀의 프롬프트는 무엇었나요 뭐 퍼센트를 썼어요. 10%, 썼죠. 10 이렇게 의자가 됐고 콘셀에든가 콘셀의 롬트는뭘 썼나요? 그렇죠. 달러를 썼죠. 이것도 기초문제니까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다음에 45번에 감추어진 파일의 속성을 해제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파일의 속성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명령은 어트리브인데, 이 어트리브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45. 5번에 보니까, 어트리브에서 파일의 속성을 지정으로 해지하는 명령어에서, 플러스는 속성을 설정할 때 쓰고, 마이너스 해지할 때 쓰죠. 그래서 R은 리드온이니까 읽기 전용, A는 아치이니까 저장, S는 스템이니까 스템파일 속성, H는 뭐야? 히든이니까 숨겨 속성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하라고 그랬어요? 어, 감추어진 파일의 속성을 해지하겠다 그랬어요. 해지할 때는 플러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를 넣었죠. 감추어진 파일이 뭐예요? 희, 숨긴 파일이죠. 히든 파일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의 인도구 파에서 클립보드의 역할입니다. 클립보드가 뭐예요? 도스 영역을 확보해 준다. 그래픽 영역을 설정해 준다. 프로그램 간에 전송되는 자료를 일로 보관해 준다. 네트워크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클립보드가 뭐예요? 예, 인도생활의 임시기업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클립보드라고 했으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시겠죠 47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의 특징입니다. 틀린 거였죠 16비트 운영체제다, GUI 방식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멀티태스킹 환경을 지원한다.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1번에 보니까 윈도우는 16비트가 아니라 32비트 운영체제니까 1번은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48번에 컴퓨터에서의 수행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재 수행적인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죠? 레지스터, 프로세스, 인터럽, 버퍼. 뭐예요? 프로세스가 되겠죠, 프로세스. 정답 2번입니다. 49번에 도스에서 하디스크 파티션을 설정하고, 논적 드라이브 번호를 할당하는 명령어. 파티션 한다, 그럼 거예요 F디스크죠, F디스크. 포맷은 디스크 초기화하는 거고요. 디프라그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이거 뭐라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스키는 이제는 실행했던 명령어를 기억했다가 반복 호출해서행할수 있습니다. 파티션 하겠다. 논리적 드라이브 번호를할당하겠다그러면 f d 스 s 정렬입니다. 4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50번 보시면 운영체제를 기능상 분리했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작업의 연속처를 위한 스케줄 및 시스템 자원 할당 등을 담당한다. 작업 처리하는 거니까 뭐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주에 데이터 전송에 해당하지 않은거그렇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시스템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여기 보니까 데이터 전송계가 있고 뭐가 있다? 처리계. 데이터 처리계는 뭐다? 컴퓨터죠. 컴퓨터는 뭐로 되어 있다? 중앙처리장치와 주변장치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데이터 전송계죠. 단말장치, 통신회선, 데이터 전송회선, 통신제어장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죠?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데이터 전송계에 당하지 않은 걸처리계 속하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단말 장식 통신에서는, 전송, 통신제의 장치는 데이터 전송계에 당하는 거 맞구요. 데이터베이스 장치, 이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계에 당하자. 전송 일반입니다. 자, 52번 문제 보게 되면, 단말기가 12개인 경우 를 망형으로, 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선서 망형은 모든 네트워크를, 모든 통신망을 다 연결하는 형태가 되겠죠. 주로 분산 시스템에서 많이 수행되니까, 공식이죠. 2분의 n, n-1. 여기서 n은 뭐의 개수다? 단말기 개수니까. 단말기가 지금 몇 개요? 그렇죠. 12개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1을 빼. 11을 이제 곱해 주시면 되죠. 여기 이제 계산하시면, 이게 원합니까 뭐 여기 6이고, 다음다6 곱하기 11이 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6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3번에, 다음 중 PCM 변질, 절차와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표본화, 양자화, 보호화, 복호화 있죠? 표양, 보호. 이렇게 올렸고 정답은 몇번니다 4번에, 다중화, 다중화 아니라 복호화. 이게되있죠 정답 4번입니다. 54번에, 다음 중 데이터 전송 매체로 자궁과 보안에 가장 우수하다 그러면, 가입 전화선, 광섬유 케이블, 동축 케이블, MW 무선회사, 뭐가 다릅니까? 예, 보안이 가장 우수하다 그러면, 광섬유 케이블을 보시게 되죠. 전답 2번입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보시고 보네 인터넷 상에서 뭘 찾으라고 그랬나요? 메일을 주고받을 때 이용되는 프로토콜 즉 메일 송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우리가 뭡니까? SNTP죠. FTP는 파일 송수신할 때 이용되는 프로토콜이었고 그다음에 HTTP는 이제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을 전송할 때 이용되는 프로토콜이 되겠고 SNMP는 이제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정답을 네, 보습니다 번. 56번 보겠습니다. 공중파 방송 신호, TV방송신호는 일정한 대역폭에 맞추어 음성과 영상신호들을 각 채널의 반송파에 할당하여 전송합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는 것, 공중파 TV방송은 무엇을 쓴다? 주파수 분할, 주파수 분할 단종화 방식을 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고 57번의 회선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고정된 대역과 전송 방식이다. 송신 측과 수신 측이 항상 고정된 형태로 연결이 되는 형태죠. 실시간 전송에 적합하죠. 접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짧은 시간이 소요되다 전송 시연은 길다는데 접속에는 이제 긴 시간이 소요되고요. 전송 시연은 어떻게 됩니까? 짧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죠. 거꾸로 설명이 되겠군요. 네. 맞춰주시고. 정답은 몇 번? 3번. 4번에 속도나 코드 변환이 불가능하다. 맞는 이입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58번에 광선유 케이블에서 정보 전송의 기본 현상은 어떻게 되죠? 광선물에는 코어, 클레드, 구성이 되인데 어떻게 니까 PC노가 그 안쪽에 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전반사. 클레드의 전반사되는 역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에 개방시 스템에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계층 수술을 올바르게 된 거. 이거 어떻게 열어놨어요? 우리가. 예, 547까지 계층은 어떻게 열었세요 물, 대, 네 트, 세, 푸, 어,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죠? 전답 밑에다 래서일번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60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멀티미디어 요소을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픽, 비디오, 사운드, DVD. 멀티미디어 소술 아닌 건마다 DVD. 보조격전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